네, 안녕하세요. 전진입니다. 어, 곧 저의 서른 네 번째 생일이 다가옵니다. 어, 정말 오래간만 4년 만에 국내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 즐거운 생일 파티가 될것 같은데요. 어, 라이브 토크쇼를 네, 하려고 합니다. 무턱히서 어 토크만 하는 네, 그런 어, 생일 파티는 아니고요. 네, 제 생일 전날인 8월 18일 일요일 오후 다섯 시 연세대학교 백양 콘서트홀로 와 주셔서 어, 미리 축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, 서른넷 전진과 충제 사이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토크 쇼 어,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팬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어, 제가 욱또 또 긴장이 되고 설레입니다 네. 네 저희 신화가 요즘 아시아 투어 한창 중입니다 이제 어 북경과 이제 도쿄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또 저희 8월 3, 4일 어, 서울에서 어, 앵콜 콘서트 하는데 도 많이 와주시고요 어, 모든 아시아 투어가 끝난 8월 18일 날 연세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많이,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.